산적 응. 아 산적에 고기 꽂으려고 두릅 두릅 두릅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야지 그게 두루. 등심이야 기름 좀 빼내고 소고기 기름은 안 좋으니까 두릅이 비싸다며 또 샀어 이거 한번 하려고 꼬치 끼려고 나무 도마가 편해 응. 이거 처리가 안 나니까 너무 좋잖아 그다음 간장 그다 부어서 해야지 응. 마늘 이정도 응. 매실이 후추 응.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을 넣어야지 아, 참기름 안 넣었다 응. 참기름? 이거 무슨 버섯? 느타리버섯 아 느타리버섯 응. 이렇게 야지 색깔때문에 이거 하는거지 맛살? 색 이쁘라고? 색깔때문에 이거 넣은거야 맛은 하나도 없어 아, 양념한걸 꼭자 그게 산적이 되게 손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 잘안해 먹잖아. <웃음> 안 그래? 눈둥만둥 해야 돼. 딴 데가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소금? 네. 응. 부침가루구나. 응. 그것도 간이 돼 있죠. 지 이거 있는 뒤는 잘 안. 나. 그렇게 묻혀서 놔뒀다가 붙일 때 계란에 살짝 넣었다 붙이는구나 붙였어 음. 주릅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본다고밑가를 동일 그게 빨간 게 들어가서 이쁘구나 그래서 넣는 거구나 색깔을 넣는다 음. 색깔뿐이야 그거는 그치 맛은 별론데 네. 아니 맛보다 맛은 당근이 낫지 않을까? 에이이이 맛지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되요도 돼. 저런 뜨고 와서 먹는 게 아니거든. 한집 나가야 먹. 어나뭐 하나. 네 그걸 먹이 먹어요. 먹어요. 아니 이거 이제 씨예요 시.